năm ngày thành lập hôm nay đ i n h á t i n m s a g i ả i thưởng tiếng nói việt nam hơn năm mươi triệu g ư i d â về số điện thoại.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달살러 레나진입니다. 제가 체험 마을 한달살기 이어서 다낭 한달살기도 하고 돌아왔는데요. 사실 한 달을 보단 조금 더긴두달 정도 있었고 제가 다낭에서 한두달 정도 있으면서 느낀 다낭 한달살기의 장단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한달살기 장단점에 이어서 앞으로 준비물이라든지 수소 구하는 방법 꿀팁증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다낭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이제 한달자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장단점 참여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낭도 조금 크기가 커서 그 한강 근처에 있느냐 아니면은 미케비치 이 해변 근처에 있느냐 따라서 또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른 게 있어서 제가 있었던 데는 미안이라고 미케빈치 옆에 있는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점을 인지하시고 영상 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을 들어가서 장점 첫 번째, 해변에서 가깝다입니다. 다낭 화면이 미케빈치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미케비치에서 도보로 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숙소가 아파트라든지 서비스 호텔 이런 게 많아가지고 타사기 로망이죠. 해변에서 산책하거나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미케비치가 동쪽에 있어서 일출이 또 장관이거든요. 나의 동네처럼 조금 5분만 걸어가면 은 다낭의 멋진 일출을 볼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죠. 그리고 또 날이 좋을 때는 해수욕도 갔다 와서 금방 샤워하기도 훨씬 더 용이하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두 번째는 다낭 숙소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특히 한달 살기의 승패를 가름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숙소를 구하는 건데요. 어, 지금 다낭이 개발이 많이 된 중이기도 하고 해서 숙소가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많은 편이어서 괜찮은 신축 아파트도 좀 많고. 비어있는 아파트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괜찮은 숙소를 바로 그날 계약해서 바로 입주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계약하는 것도 한달 단위로 계약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숙소 컨디션도 가격에 따라서 옵션이 천차만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월세 40만원이면 은 스튜디오의 신축 건물에 에어컨이 빵빵한 그런 건물로 입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달 살기하는 숙소를 계약하기 굉장히 쉬운게두 번째 장점이에요. 그리고 장점 은세 번째는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최대 장점일 수도 있겠는데 바로 너무너무 너무 착한 물가입니다. 일단 주거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만원 정도가 타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숙비가될 텐데 식비도 만약에 베트남 현지식으로 드신다고 하면은 어 반미라고 베트남식 바게트 샌드위치가 1,500원 그리고 코코넛 커피가 1,000원 그리고 또 쌀국수가 뭐 2,000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웨스턴푸드나 아니면 한식을 너무 찾으시지 않는 이상 식당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한 끼에 5천원 이하면 은 충분히 배부르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식비도 저렴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한달 사기에 하기 좋은 장소이죠 그리고 장점 네번째 한국어 패치가 장착된 관광지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다낭의 주 관광객이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인의 배란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유명한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메뉴를 찾을 수 있고 한국어를 구수할 수 있는 직원이 있거나 한식당을 찾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한국 과자라든지 김치, 김 이런 종류를 굉장히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 오늘 한식이 좀 땡긴다 그러면은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 가서 부닭보면이랑 김치를 이렇게 먹고 나면은 말라해내도 아시죠? 장점 다섯 번째는 몇몇 유명한 관광지에 가까운 지리적 위치라는 점이에요. 특히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호이양가는 차량으로 편도로 40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바나힐도 1시간, 호의성도 2시간이면 갈수 있으니까 한달 사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다른 유명한 관광지에 가기에 좋은 위치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점 여섯 번째는 나름 괜찮은 치안입니다. 굉장히 좋은 치안이 아니고 나름 괜찮은 치안이라는 게 중요해요. 솔직히 치안이 한국만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타 다른 동남아시아에 비교하면 은 그래도 안전한 치안이라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은 새벽 1시에 생수를 사러 편의점 5분 정도 걸리는데 간다. 그럴 때 무섭거나 이런 느낌 없이 혼자 다녀올 수 있고 아니면 새벽 2시에 이제 해변을 걸어 나갈 때 일행이랑 같이 가면은 그때도 위험하다는 그런 느낌은잘못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거지했던그 미얀 그 지역에 솜시트리시라고 그쪽은 자성이 넘어서도 인적이 좀 많은 부분이라서 여자 혼자 다니기에도 조금 안전하다고 느낀 정도였으니까 만약에 남자 관광객이거나 또, 또 그룹으로 다니시면 훨씬 더 안전하겠죠 지금까지는 장점 6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몰라서는 안 되는 장점 6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단점 첫 번째 공사장이 너무 많다 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낭 오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이 한창 되고 있는 지역이라서 숙소라든지 그런 호텔이라든지 레스토랑 이런 거를 공사하는 데가 정말 많아요 공사장은 많은데 또 공사장 환경이 열악해서 안정 장비도 없고 가림막이나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서 공사장 지나갈 땐 항상 안전에 유의하셔야 돼요 옆에도 보고 그리고 머리 위에도 뭐가 혹시 뭐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공사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숙소 근처에 꼭 하나가 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옆집 옆에 옆집 이렇게 길 건너 바로 있거나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아침에 모니콜이랑뭐 알람 대신에 공사장의 상쾌한 들 소리와 그리고 그 진동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래서 숙소를 정하실 때는 공사장이 근처에 바로 옆에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점 두 번째, 교통체제감 미흡하다 입니다. 교통체제 라는 게상담모도 그리고 신호등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보행자 입장으로서 신단보도가 없으니까 길건놓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길건너때 팁은 현지인이 지나갈 때 눈치 보고 그 타이밍 맞춰서 같이 가는 거고요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여기가 오토바이고 차고 지나갈 때마다 나 여기 있어 지나가 그러니까 조심해 라는 의미로 다 빵빵거리는데 이게 차한 대가 아니고 정말 모든 지나가는 차와 오토바이가 다 그러니까 이것도 소음이 어마무지 하거든요. 그래서 길 걷다 보면은 막 정신이 이렇게 막 분산되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길 건널 때는 눈치 잘 보고 타임이 잘 맞춰서 안전하게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심심하다입니다. 다낭이 관광지로는 개발이 됐긴 했지만 근데 아직은 밤에 갈수 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라든지 퍽뭐 이런 데가 많이 없어서 몇 군데 있긴 한데, 근데 그것도 거의 그냥 관광객 위주고, 이런 힙한 데가,를 저는 아직 못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흥을 좋아하신다. 그런 분들한테는 다나이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올빼미 체질이어가지고, 밤에 카페 가서 일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또 뭐, 야식을 시켜 먹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밤 11시 이후면은, 거의 대부분의 카페나 이런 것들 이다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할게 없는 올빼미족들에게는 조금 심심할 수도 있는 그런 한달살기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아까 한국어 패치의 양날의 건과 같은 단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관계 한국인이고 그다음으로는 뭐 중국인, 뭐 일본인 이렇게 뭐 다른 나라들이 될 수가 있는데 외국으로 한달 사기를 하러 가는 이유가 이국적인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여기 뭐 한국인가 여기는 외국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저기서 한국말이 많이 들리고 그리고 식당 지나갈 때 너무 그냥 한국말로 호객 행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국적인 느낌을 조금 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가 잘 통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이국적인 그런 느낌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 다섯 번째는 대중교통의 부재입니다 대중교통은 없어요 대중교통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 그래서 주로 하는 게 그랩 택시, 그랩 마이크, 현지 택시 근데 현지 택시는 음, 현지 택시는 절대 타서는 안 되는 괜히 그냥 탔다가 실랑이 생기고 머리 아픈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아예 배들 시켰고요 그러면은 그랩 바이커나 그랩카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단점이라고는 고르긴 했지만 그랩이 워낙에 잘돼 있어서 이거는 금방 또 보완이 가능한 그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랩 차의 가격은 만약에 뭐 10분을 탄다 하면은 한 3,000원 정도 나온 것 같고 근데 그랩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바쁜 러시아와의 차를 탄다 그러면 그게 더 비싸지고 아니면 조금 더 낮아지는데 그리고 제가 그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랩은 아무래도 도착지와 그 목적지를 미리 지정할 수 있으니까 언어 장벽이 조금 실제 로컬 택시보다는 훨씬 덜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랩 차를 때도 번호판을 보고 타면 되니까 현지어를 잘 못해도 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 여섯 번째로는 이거는 특히나 제가 여자 여행객으로서 느끼는 건데 내 몸이 타서 없어질 것 같은 시선들 이거는 음 개인적으로 제가 예민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거여서 예 제가 뒤쪽을 좀 빼긴 했는데 현지 로컬 분들이 시선이 굉장히 강렬하세요 쳐다보실 때 제가 외국인이라서 쳐다보는 건지 신기하게 생겨서 쳐다보는 건지 여자라서 쳐다보는 건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시선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시선을 받으니까 이게 불쾌해서 그쪽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대개의 경우에는 시선을 회피하거나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데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정말 그냥 끝까지 쳐다보세요 근데 이게 매번 그런 시선을 받을 때마다 쳐다보지 말라고 소리칠 수도 없는 거고 뭐 받아서 쳐다봐봤자 그대로 쳐다보니까 그냥 사실 무시하려고 는 하는데 근데 이것도 하루있지도 아니고 매번 그런 식으로 시선을 받으니까 음 특히 아마 여자 여행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이런 시선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은 기분이 정말 신경 안 쓰려고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거. 네. 특히나 아까 공사장이 많다고 했잖아요. 공사장에 일하시는 인부만 다섯 명에서 뭐 이렇게 그 이상으로 계시는데 지나가면 공사장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게 기분이 참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곱 번째는 날씨. 그러니까 계절입니다. 다만 오실 때 이게 우기인지 건기인지 꼭 먼저 한번 하고 오시고 제가 있었던 데가 9월에서 10월 이렇게 있었는데 우기가 9월에서 12월 정도까지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9월 달에는 또운 좋게 우기가 늦게 시작이 돼서 맑은 날씨를 즐길 수가 있었는데 10월 정도 넘어가니까 비가 정말 많이 와요. 그러니까 한국에 장마 오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어서 나중에는 거의 집에서만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단항 한달살기를 계획하실 때 이게 우기인지 건기인지 너무 이제 더우면 또 힘드니까 그런 거 한번 확인하시고 한달살기를 하시는 그 시기를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전 지금까지 단항 한달살기의 장단점을 말씀해 드렸고요. 이 정보가 단항 한달살기를 준비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숙소 구하는 방법과 그리고 숙소에 대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한다살러 레나진이었습니다.